그래서, 이제 뭐 대략 그, 거리하고 수정은 다시 다 했습니다. 그래서 뭐 치수 입력 정도인데, 뭐, 월에 대해서는 그죠? 아, 월에 대해서는 선형, 지름, 집으면 이렇게 치수가 올라오죠. 그죠? 이렇게. 치수가 이제, 다닥, 누르면 이렇게 파일로 바뀝니다. 이 예, 부분이 좀 문제고 이콤마는 어, 어떻게 합니까? 텍스트 에디트 디멘전 스타일에서 바꾸면 되겠죠? 스팀 스타일 스티벌이 엔터 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 제재증이 아니 수정 그래서 뭐 맞춤인가요? 1차 단위에서 쉼표를 맞춤표로 바꾸면 그죠. 예, 바꿀 수가 있고, 치수도 조금 바꿀까요? 예, 정밀도는 뭐 0으로 하고, 문자는 2.5에서 15 정도로 한번 해봅시다. 예, 화살표도 크기가 2.5에서 한10 정도로 한번 해봅시다. 대략 감을 잡을 수가 있겠죠. 이 예, 정도. 되죠 그죠? 응, 응. 된다. 그래서 뭐 얘를 클릭해야죠 그죠. 레이어도 잡고 했었죠. 도면층 특성 응. 이 상태에서 New Layer 어, 새 도면층 누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흰색으로 할거냐? 도면층 이름을 뭐 바꿀 수도 있죠 그죠. 어. 어, 이걸 파란색으로 하자. 어, 도면층 이름을 또 치수, 치수라고 입력을 하고, 죠 연속선으로 하면 되겠죠? 음. 자, 얘를 치수로 바꾸면, 아니, 안 바뀌었네. 치수로 바꾸면, 이렇게, 색상이 바뀝니다. 이렇게. 그죠? 음, 바뀐다. 그래서 뭐 사실, 얘들 전부 다 그죠? 응응. 0으로 바꾸고 응? 한도하고 그죠? 이래서 얘들을좀 지웁시다. 자 선형치수 같은 경우는 선형 해서 그죠? 찍고 치수를 이렇게 올릴 수가 있습니다. 찍고 찍고 선이 맞추면 되는데 좀 문제가 있네 그죠또 예, 예. 너무 크게, 크게 그렸네 서팀 스타일에서 조금 바꿀까요? 속도가 느립니다 DIM 음, STY 그래서 수정 그래서 문자 음, 음, 음, 음. 반으로 줄입시다 할 정도로. 자, 이렇게 하고, 뭐, 기요이 화살표 이것도 뭐, 사실은, 이렇게 뭐, 정으로 할 수도 있어요. 요렇게. 아, 이렇게, 건축에서는 많이 합니다. 뭐 또는 뭐, 수정. 작은 점 하지 말고, 그러면. 두 번째, 탁구치형. 큰 점. 탁구청, 점, 빈 점, 빈 상자. 어, 이런 것도 되나요? 응, 어, 되네. 그죠? 이렇게 어느 게더 이쁩니까? 나도 잘 모르겠네. <웃음> 별로 안 쓰는 방법인데, 그죠? 근데, 건축 하시는 분들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동그라미를 많이 하던데. 스타일 불러 가지고 수정 상자 하지 말고 점으로 그냥 자 이렇게 많이 합니다. 식으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 부분 띄우는 것도 그리고 여기 끝점에서요 선까지 의 거리도 그죠 팀 스타일에서 조절할 수 있죠 그래서 뭐 많이 조절했습니다 그래서 어딥니까 선 원점에서 간격 띄우기 이겨죠 그죠 이걸 한3 정도로 키우고 지수 선 넘으로 연장도 한2 정도로 키우면 확실하게 좀 보기가 좀 깔끔해집니다 이렇게 길어지죠 그죠 이렇게 좀 많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선들 딱 선택해가지고 어, 바이레이 하지 말고 그죠 또는 지금 어, 굵기가 0.03이었나요 0.3이었죠 약간 굵어지는 거죠 이렇게 해놓고 이거 누르면 굵어지잖아요 그죠 어. 이렇게 하면 보기는 좋아요 근데 그릴 때는 불편하네 그죠 어. 이런 식으로 해서 뭐 프린터 출력을 할 수가 있겠죠. 프린터 출력 없음 하지 말고 뭐. PDF 출력? 한컴 PDF 용지 화면 표시 윈도우 여기서까지 딱 찍으면 용지에 맞춤 플롯 중심 하면 종이에 이렇게 어, 나오죠 그죠? 어. 굵어졌나요? 어, 약간 굵게 굵게 나오죠 그죠? 어. 종료 다시 종이 위치를 가로세로 바꾸면 되지 그죠? 어. 자 미리 보기아 요렇게 이보게 됩니다 약간 굵게 나왔죠. 이렇게 하면 이쁩니다. 플롯. 이거는 PDF 플롯이니까, 그죠? 음. 음. 이게 지금 바탕화면 됐나요? 음. 뭐, 어, 저장합시다. 클릭이 안 먹네? 오케이. 자, 뭐, 치수, 지수, 각도, 값도, 치수는 각도가 좀 없으니까 좀안 되네. 어. 이런 식으로 각도가 있을 때가죠. 치수선이 어, 아니고, 얘는 현재 위치로. 하고 각도 치수를 넣을 수가 있겠죠. 뭐 이하고 예 사이 각도 그죠? 응. 이 각도도 치수선으로 넣어야 되겠죠. 응.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46도 뭐호길이에 대해서 뭐 하나 그리고 그죠? 끓인다음에 음..이런식으로 나오네요 호길이 호가 이렇게 표지가 딱 됩니다 반지름은 뭐 많이 하니까, 그죠? 뭐, 이 센터 반지름도 이렇게. 지름 같은 경우에 뭐, 사실, 원해서, 그죠? 팀 다이아메트. 여기 좀 표시가 좀잘안 되니까, 따닥 해가지고, 나오게. 그죠? 응. 그 다음 뭐 좌표 했었나요?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뭐 시작 전부터 뽑아낼 때 필요한 거래 그죠? 응. 자, 이렇게 하면 대략 뭐다 했습니다. 이 호에 대해서, 응. 이렇게. 응? 멋있나요? <웃음> 여단 뭐 지시선이 있었죠. 어. 이런식으로 OK 어. 다시 M5 M4 탭뭐 이런식이었죠. 그죠? M4 TAP DP 6 깊이 6뭐 이런식이었죠. 대문자로 어. 보통 많이 습니다 5개의 탭이다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도 했었습니다. 보기, 지스, 도면 충도 뭐이야기다 했고, 블록, 그래서 뭐 이런 것들열 예를 들어 가지고 작성해서 그죠. 이름을 뭐 예를 들어 서클, CIR1 해놓고 그죠. 객체선택예 선택하고 다된 다음에 예. 확인, 확인하면 중심점 뭐 대충 잡아라 나오죠? 이렇게 하면 삽입하면 이렇게 T 들어옵니다. 인서트 엔터 이렇게 그죠? 그래서 블록도 뭐대략 이런 식으로 잡을 수가 있고, 도면 층별, 그죠? 층별로 색깔을 좀 다르게 할 수가 있겠죠. 다음 뭐 바이레이아, 레이아 층별로 이제 층별 성격에 따라라 이 말이죠, 그죠? 예,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대략뭐 문자, 그죠? 이렇게 한다면 뭐. 뭐, 이런식입니다. 네, 너무 작나요족척래서 네. 긴점 지정하고 키우면 되죠. 그렇죠? 네, 이렇게. 음, 이런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느덧 뭐? 할만한거 다 했네요. 그죠? 네, 다 했습니다. 그래서, 어, 사실 뭐, 요 정도 내용으로, 요 정도 내용으로 지금 전반적으로 그리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 과정과정에서 이제, 부품도 음, 작도를 해 봤는데, 음, 이번 시험은 제가 그동안 객관식을 조금 선호하긴 했는데, 이건 사실 뭐, 제점의 명확성이라든지, 또 난이도 조정 때문에 면이 좀 있었습니다만은, 이, 로봇 주변기 설계는 어쨌든 주변기기 설계가 안 되고, 이제 학생들이 좀 어렵다고 하는 바람에 작도 연습이 되어버렸죠. 그죠? 그래서, 어, 기말 시험은 작도를 제가 제시를 하고, 대표적인 그림을 제시를 하고, 어, 시간 내에 작도를 직접 해보는 것으로, 어, 기말 시험을 대체를 좀 하겠습니다. 50분 내를 들을 테니까, 뭐, 한 20, 30분 정도에 작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작도를 하시고, 어, 시험에 에,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다음 주도 대면 강의가 있죠, 그죠? 보충 강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뭐, 코로나, 코로나가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드는데, 어, 반반씩 추적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 15강은 어, 또 나누기를 해서 분반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하고 어, 다음 주 대면 시험은 어, 로봇 중기설계는 작도 시험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캐드로 어, 작도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어,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13각 총정리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